<웃음> 어 여성분들은 오른쪽이 <웃음> 계신 여성분과 소파 함께 하는 그런데 때 마침 부종자게 좀네최연소 젊은 사달 와서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시도를 좀 보내세요. <웃음> 이 6시인가요? 네, 네, 네, 끝나면 여시인가요네 끝나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뭐 콜을 맞는다든가. 아, 뭔가 시도를 보내세요 그러면은 예 <웃음> 네, 분명히 상대방이 알아 왔을 겁니다.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가지고 자, 여러분, 이제 이분들이 결승 진출자니까, 여러분들 더 자, 바꾸리 하실 팀은.